용산정비창 마스터 플랜이 12월에 달 나온다고 라 다시 뉴스에 나습니다 그리고 좀더 중요한 정보가 있어서 이 뉴스를 같이 좀 공유해 봤으면 해서 카메라를 켰습니다. 자, 뉴스 내용은 용산정비창 1만 가구 어디로 12월 정부 서울시 재협상 예고 협상을 예전에 좀 했었던 모양이죠. 내용 보시면 서울시가 정부의 용산정비창 주택 1만 가구 공급 계획에 사실상 반대 의견을 내서 주택 공급의 변동성이 아주 커졌다라고 합니다. 또한 국회와 정치권에선 대장동 사태, 요번에 심각한 사태, 이거 아시죠? 다들. 이거를 계기로 이제 용산 개별의 공공성이 이제 강화돼서 뭐, 한수 조건을 뭐, 법적으로 바꾼다, 뭐 이런 얘기겠죠. 개협상의 변수가 될 전망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이제 서울시는 여기에 이제 1만 가구를 넣게 되면 굳이 이제 40% 정도는 주거시설로 이제 채워져야 하기 때문에 업무 시설이 이제 줄어든다는 얘기고 국토부는 이제 약속했듯이 1만 가구를 이제 넣어야 된다고 라 하는 겁니다. 협상 이제 굉장히 난항이 이제 예상이 되겠죠. 예. 우리가 이런 뉴스를 보면 이제 1만 가구를 하느냐, 줄어드느냐 야, 협상이 안 되겠네. 이거 정말 너무 지연되겠네. 거기다가 뭐 대장동 문제로 이익환수까지 하게 되면 이 사업이 진행이 되는 거야, 맞는 거야? 굉장히 지연이 되겠네. 뭐 이런 생각이 들겠죠. 그런데 저는 이런 뉴스들을 보면 기자가 이제 눈길을 끌려고 쓴 내용은 그냥 한번 읽어보고 이 기사 중에 정 중요한 정보를 찾는데 몰도합니다. 우리는 집을 구입하거나 투자를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뉴스를 보고 좋은 정보를 찾아야 합니다. 여기서 기자가 얘기하는 것은 몇몇 사실에 근거한 추측의 가능성이 아주 많고요. 그리고 소비자들이 기사의 현혹에 대해서 읽도로 유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자극적인 내용들이 좀더 가미가 됩니다. 그리고 이게 사실과 사실이 아닌 것들이 마구 섞이게 되겠죠. 그래서 저는 이번 기사에서 1만 가구에 대한 논의는 사실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기사에서 중요한 것은 서울시 마스터플랜 가이드라인이 12월에 나온다라는 겁니다. 아 이거 11월에 나온다라고 했는데 한한달 정도 지연은 된 모양입니다. 그래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거는 아 이제 막바지에 왔구나. 거의 이제 끝나가는구나. 12월 이후에 더 이상 지연은 되지 않겠구나라는 걸 이제 알 수가 있을 거고요. 아, 지금이라도 이제 용산을 들어가면 되겠다라는 이제 생각이 이제 듭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여기서 더 중요한 이제 정보가 있습니다. 뭐냐면, 서울시 역시 주택공급 필요성을 인정하는 만큼 협상에 적극적으로 나선다는 입장이고요. 용산정비창 부지 주변 지역에 주택을 공급하는 방향도 검토 중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기에 이제 서울시 관계자는 용산정비창에 일만 가구를 공급하는 대신 주변 지역에 공급하자는 것은 아니다. 다만 추후 주변 지역에서 민간개발이 이루어질 때 주택 공급도 필요한 측면이 있으니 일정 부분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관련 용역을 수행 중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이 얘기는 이제 12월 달에 이제 가이드라인이 나오면 국토부와 이제 서울시가 협상을 합니다. 국토부는 일반 가구를 밀어붙일 것이고요. 서울시에서는 면적의 주거지역, 면적의 주거지역을 30% 이하로 내리려고 할 것이기 때문에 서울시에서는 협상을 위해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대안을 마련한 겁니다. 즉, 용산정비창 주변의 재건축, 재개발 등 특별계획구역 아파트 수를 포함해서 1만 가구를 만들어서 협상에 돌입하겠구나. 이런 유치를 저희가 이제 할 수가 있는 거고요.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고 주변 지역 중에서 개발이 빨리 진행될 수 있는 곳이 어딘지 우리는 파악을 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로써 12월 달에 가이드라인이 이제 나올 거고요, 국토부와 협상이 진행될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기사는 다음 기사는 어떻게 나오냐면, 가이드라인이 나왔다. 주변 지역은 어디가 같이 포함되어서 진행이 될 예정이다. 또는 주변 지역 중에서 어디가 빨리 진행이 될 것이다. 인허가가 빠르게 진행될 것이다. 뭐 이런 기사들이 이제 나올 수가 있습니다. 이런 생각들로 우리가 미리 해보고 지역을 이제 조사한 다음에 투자를 이제 해야 한다는 것이죠. 지금 집값이 이제 떨어지냐 아니면 계속 오르냐에 대한 뉴스나 유튜브를 보면 거의 50대 50인 것 같습니다. 집값이 상반기에 많이 이제 상승을 하면서 후반기는 좀 주춤하죠. 그리고 대출 규제도 아주 심하게 들어갔기 때문에 지금 하반기에는 사실 주춤한 게 맞습니다. 그런데 뭐, 이 11월 1일 자를 봐도 서울은 아직도 상승기 상승을 계속하고 있다고 나오고 있는데요. 어쨌든 우리가 이제 뉴스나 유튜브를 보고 아 이거 집값이 오를지 떨어질지 정말 가늠하기가 너무너무 힘들고요. 그 다음에 일반인들이 이거를 결정한다는 것이 너무너무 어렵고 힘듭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지난번에도 영상에도 이제 누누이 말씀드린 것처럼 올해 이제 들어와서는 개발 계획이 이제 분명하고 그 다음에 개발 계획이 이제 곧 발표될 곳을 먼저 선점을 한다 하면 집값이 오르거나 이제 내리는 거에 이제 관계없이 개발 계획에 의해서 그 지역만 집값이 폭등하는 결과들을 낳게 될 것입니다. 지금 폭등할 수 있는 그런 지역들 중에 하나는 용산이고요. 그 다음에는 지금 재개, 재건축을, 어, 오세훈 시장이 밀어붙이고 있는 곳이 여의도입니다. 여러분, 그삼성동에 현대 자동차가 이제 100층 이상으로 건물을 지으면 그쪽에, 어, 근무를 이제 미래에 할 사람들이 30만 명이 들어온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가족까지 합치면 이제 100만 명이 들어온다라고 하는데 이게 100층짜리 하나 지어서 이렇게 지금 일자리가 많이 생기는 건데 예전에 이제 2007년도에 국제업무지구를 이제 오세훈 시장이 발표를 할때 어 60층 이상의 건물이 어 국제업무지구 건물이 9개 이상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쪽 용사는 어 굉장히 음 일자리가 많아지는 곳이고 양질 의 일자리가 이제 많아지고 국제적인 일자리가 많아지는 곳이기 때문에 외국인도 많이 들어오게 될 것입니다. 완성만 된다면요. 그래서 용사는 일만가고 어, 이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예, 그거 갖고 뭐여기 비벼서 택도 없습니다. 예. 여기는 어, 용사는 제가 생각하기에 음, 오피스텔도 예 충분히 오를 수 있는 자리이다 라고 가 이제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단지 오피스탈을 이제 구할 때는 어 1.5룸이나 2룸 구하셔야지 1룸 이런 거 구하시면 안 됩니다. 경쟁력이 없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어 용산 정비창에 대한 얘기를 좀더 했고요. 아마 곧 발표가 되겠죠. 뉴스들도 이제 계속 나오게 될 겁니다. 그래서 주의 깊게 어 확인해 보시고 어 투자처를 어 선정해서 투자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이상. 부동산 해설람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